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관악구 낙성대역 근처에 있는 낙성식당 줄눈시공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관악구에서 가장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짬뽕집이고요. 저의 단골집이기도 합니다. 낙성짬뽕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줄눈시공 진행하는 곳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 줄론시공 진행하는 낙성식당이고요 낙성식당 오늘은 월요일 휴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기는 홀이고요 오늘 휴무일이라서 줄눈시공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바닥 타일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색깔은 어두운 회색 계통의 타일입니다 시공전 모습이고요 바닥 매지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기를 파보았는데요 색깔을 보시면 안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시멘트 제거하고 친환경 제품인 폴리우레아 아스파틱 줄련제를 사용하여 줄련 시공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행복한 지 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관악구 낙성대 근처에 있는 낙성식당입니다. 오늘 줄눈시공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기존의 바닥에 있는 타일에 있는 백색시멘트 제거하고 청소한 다음에 지금 줄눈시공을 진행합니다. 색상은 루나골드로 진행하고요. 제품은 독일산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타일에 쓰이는 줄눈제는 백색시멘트 재열이 있고요. 이태리제 마페이. 케나폭시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것은 독일산 폴리우레아 아스파틱 줄름제를 사용합니다 아스파틱 줄름제는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기존에 백색 시멘트 오염돼 있어서 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친환경 제품인 독일제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 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색상은 루나 골드, 금색에 가까운 골드색이고요. 바닥 전체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백색 시멘트 제거하고 줄런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전후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많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